자 조금만 하고 밥 먹을게요. 그리고 이 음, 상가 건을 끝나고 거기 점심 먹고 오시면 그 담보가 등기가 좀 어려워요. 담보가 등기하고 명의신탁 두 개를 끝내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집합 건물은 원래 그렇게 상태라 포기하는 상태가 제일 많거든요. 포기하지는 않고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가성비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이 집합 건물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 내용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림은 네 요건 어, 주인법 상임법하고 담보 가등기 부실법은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변제 한번 봐봐요 상가건물의 우선변제권은 아까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요건 갖춰야 되죠 대항요건이 뭐죠 어 그냥 인사하면 돼요 어 인사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뭘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 똑같아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주인법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요건만 다를 뿐이지. 그다음에 후순위 권리보다 뭐예요? 우선에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이 친구는 선순위보다 받는 건 돼야 안 돼요? 선순위. 어, 선순위보다 받는 게 아니라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선순위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건 최우선 변제권. 그걸 말하는 거고. 자그 다음에 확정 일자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 아, 세무서장 여기 상가 건물 소재지 예요 음,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 근데 아, 주소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 요거 정보 제공 요청권 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이게 이번에 주임법에서 들어온 거예요 주임법에서 예전에는 그임대 이게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전세금 사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에게, 어, 정보 요금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번에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 같은 거 있죠?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내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근데, 상가 건물에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상가 건물이 3층일 수 있잖아요. 주인이 혼자이고 그러면 거기에 상가에 누가 세입해서 살고 있는지 무슨 장사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제공 요청권이 있는데 자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고요. 하나 더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그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임차인들의 정보가 신상에 누설돼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돼. 요건 좀 체크해 두세요. 요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어 아까 우리 임대차는 주임법과 상임법 똑같습니다만, 전부 다 소액보증금은 사건으로 다루는데, 그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경매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 어 확정 판결 받아야 되잖아요. 소액사건이고 그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청구시 반대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보이죠? 그럼 장사를 하면서 그 건물을 경매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인법하고 똑같아요 이거 안나와 그래서 여기는 읽고만 가라고 아 그렇다라고 만근데 주인법에 가면 그대로 나와요 시험에 어, 이요 내용은 자그 다음에 여기 좀 조심해야 될게 여기 그 3번, 5번은 5번하고 6번을 묶어놔봐요 5번, 6번을 묶어놓는데 여기 금융기관이라는 거 보여요? 금융기관이에요 어,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냥 물어볼게요 전세금 대출이라는 건 들어봤죠? 그러면 전세금 대출은 전세권은 그대로 씁니다 을 얘가 전세권자예요 그럼 전세권자인데 전세금이 1억이란 말이야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요소이죠. 그죠? 렇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인가, 요소가 아닌가요? 아니죠. 근데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자가 돈이 없어서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요?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전세금 대출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등기부는 을구에다가 일본 을에게 1억짜리 전세권 설정 이렇게 되고요. 1-1A 은행에 5천짜리 저당권 설정 이렇게 될 거라고 부기 등기로 그럼 여기는 원래 전세권 등기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전세금 대출을 해서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고 그죠근데이 친구가 임차인이라고 합시다 임차인이에요 그럼 임차 보증금은 1억인데 얘가 돈이 없어서 5천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일명 전세금 대출, 전세금 대출하는 게요거예요 지금 근데 임대차는 등기가 돼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등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 사람, 이 은행은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줄때에 저당을 못 잡아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럼 은행에선이 사람한테 왜 5천을 대출해 주는 거죠? 뭘 보고? 뭘 보고요? 아 보증금 보고요? 아니 제가 이 사람한테 5천을 빌려줬다는 뭔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등기부가 없으니까 표시가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올 전세는 다 대출 받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얘가 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이력을 돌려받잖아요. 이 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얘한테 양수하는 거야. 양도한다고, 넘겨준다고. 그러면 얘가 보증금, 얘가 받는 게 아니라 얘가 이 행위를 어,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얘가 양도 받는 거라고. 그양도각서를다 그러니까 써요.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는 표시하지 못하죠. 제말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이 양도 받을 수 있는 거 봐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보여요? 그럼 이 집이 경매 넘어갈 수 있죠? 그럼 경락대금 나오죠? 그럼 얘가 원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잖아. 얘가 빨대를 꽂는다고. 그것 때문에 이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등기부도 없는데 뭘 묻고 돈 등기를 대출해 줘요. 자, 근데 여기가 금융기관이잖아요. 은행이든 금융기관이든이 다리가. 근데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빼버려.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 받은 양수인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양수인은 은행일 수도 있고 금융기관일 수도 있지만 틀린지문이에요. 일반인은 양수를 못 받아요. 이건 금융기관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라고 나오거나 은행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그냥 일반 양수인,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러면 X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그냥 양수인 나오면 안 된다고. 금융기관이 나와야 된다고.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요것만 조심해요. 요건 아예 조문이 있어요. 상인법 이게 1 3 조인가 이게 아예 규정이 딱돼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요거 요것만 좀 조심해라고 양 그냥 양수인지 금융기관 은행인지 그거 잘 봐야 돼요 금융기관하고 은행은 맞는 거예요 근데 양수인 그럼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양수인 요임차금물을 양수인 누구예요 어, 경락인이에요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경매대금에 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똑같죠 어, 경매를 신청하면 살면서 신청하고 보증금을 우선 면제 받으려면 어, 돌려주고 아니 양도 해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상가금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임차금을 전대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 이제 간접 점유자가 되고 자 전차인이 뭐가 돼요? 어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주임법에서 주임법에서도 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다 그랬고 인주가 누구 앞으로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음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 앞으로 돼야 되죠. 여기도 똑같아요. 전차인 앞으로 뭐가 돼야 돼요? 어 인사 인사가 되어 있어야 아니면 확정 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럼 간접점유자 앞으로 인, 어, 인사 확이 되면 안 돼요? 요거 전차인 앞으로 어, 주, 어, 상가 근무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학력 우선 면제가 나온다고 어, 임차인 앞으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전차인 앞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을 이게 아주 처음에 잘 나왔던 건데 권리금 제도가 들어오면서 갱신 요구권이 없어져 버린 거야. 시험에서. 근데 아직까지 여력은 있어요. 이거 갱신 요구권. 이 갱신 요구권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끝이 보다가 사용한 거야. 1회 한에서 2년. 1회 한에서 2년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자 여기 보면 요건 하나 표시해 줍시다. 자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 상환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말 보인가요? 그럼 아까 서울특별시가 얼마였어요? 9억. 여기 이제 10억, 9억을 넘어더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갱신요구, 권 대권갱상. 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까지 예요 10년까지 장사를 할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이에요. 아까 시설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요렇게 10년. 이해 되죠? 그러면, 자, 여기 봐요. 이 갱신요구권 제도가 어 나온 지가 한 지금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상가를 임대차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거 갱신 요구권이 시행된 때부터가 아니라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때부터 10년이에요. 이 법이 들어온 연도부터 1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한 때부터 10년이라고.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그럼 상가는 보통 몇 년을 보통 하죠? 보통 2년 하지 않아요? 장사 안 해요? 어, 보통 2년이죠. 아니, 2년이던데, 보통? 이제 주인이 좋으면 5년도 해주긴 한데, 보통 2년 해요. 그럼 2년 끝났죠? 그죠? 그럼 더 연장할 수 있다, 없다? 2년. 2년. 할수 있잖아요. 이거 10년까지 할수 있다, 이 말이요. 근데 2년마다 올라갈 때, 월세가 올라가 안 올라가? 어, 올라가. 예전에 9%였거든요. 100분의 9였는데 개장하면서 100분의 5로 했어. 그래서 예전에 상가 건물이 100분의 9일 때는 10%를 올렸어요. 거의 대부분들이 반올림 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은 5%야. 주인법하고 똑같아. 어,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는 거. 5% 올렸죠. 그럼 올라간 금액이 다시 5%예요. 올라간 금액이 다시 5%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년 끝났죠. 그럼 어떻게 올리지? 마음대로 올려. 마음대로. 상가 주인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10년 요건애 완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 주인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 나 갱신 거절 갱신 안 해준다. 그게 동그라미죠. 3기 동그라미죠. 3기. 그 다음에 여기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그 다음에 합의 보상. 그, 아까 내가 칼국수 집에서 얼마 벌어? 그랬다고. 그랬더니, 한 1년에 3천 버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상가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그 2천, 2천만 원줄 테니까 나갈래? 하고 물었다고. 그랬더니 그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거야. 합의하여 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자, 전대. 동의 없이, 동의 없이 뭐한 거예요? 음, 동의 없이 전대한 거야. 그 다음에, 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서, 목, 멸실, 목적을 달성할 수 못할 경우.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장사를 못한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요거 철거. 대부분 철거, 재건축. 대부분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서 나가달라고. 건물을 비워야 되고. 예전에 이게 참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어 건물주가 칼국집이 잘 되니까 자기가 하려고 어 건물주가 나가라는 거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공사를 하겠다는 거야. 공사를 이렇게 나가달라. 사정해서한 2년만 더 합시다. 안 된대. 나가래. 공사한다고. 나갔는데 나중에 택시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같은 칼국집 장사를 하더라고. 그 쫓아갔지. 갔더니 왜? 공사한다고 해놓고 무슨 장사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화장실 보여주더라고 화장실 수리했다고 무슨 말이에요 그런 상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뭘 집어넣냐면 이 부치기 붙은 거야 abc d가 요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사정고지가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공사 시기와 요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돼. 이걸 사전고지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가 5년 뒤에 내가 이거, 어, 리모델 할 건데 그때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고지를 해주라는 거지. 그리고 밑에다 계약서 쓰는 거야. 이해 돼요? 어, 돼서. 그걸 해라. 그리고 건물이 노후되고 훼손,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뭐라고요? 할수 있는 거고, 그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라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 법적 근거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안전진단 같은 걸 했더니, 쓰러질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죠. 내보내야지. 그런 건,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게, 요게 가장 문제예요. 근데 요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물을,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 찰 때에, 내가 지금 공사할 계획이 없어 10년 동안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할때 제가 5년 뒤에 계약 이거 공사해야 될것 같은데 하고 단서를 쏘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건물이 없으니까 <웃음> 건물이 있다면 아 그런 것도 괜찮겠다 아니 예를 들면 제말 이해돼요 지금? 쓰라는 거 아니에요? 예, 쓰라는 거 아니고,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그걸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할까, 그러면. 거짓말 하고 있으면. 이제 예,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 예, 꼬리를, 꼬리를 물잖아요. 자, 그럼 넘어올게, 이제 다시. 갱신요구권에서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3기. 중과실. 대부분 철거였어 내가 동그라미 쳤어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자 3기를 2기로 바뀌거나 경과실로 바뀌거나 과실로 바꿔 그럼 대부분 철거를 일부 철거로 바꿔 이렇게 그럼 요건 틀린 거예요 요게 맞는 거거든 자 그럼 3기 확인해 봐 3기 어디 있어 처음 거 여기 기어 삼기요거 중요하다고 별표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으면 돼요 그게 큰 작용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면 어디가 있냐면 중대한 여기 에 과실로 여기를 바꾼다고 경과실 과실 여기 별표 그 다음에 아까 대부분 철거 있잖아요 여기를 일부 철거로 바꿔요 일부 철거 이세 개가 가장 갱신요금을, 험을낼 때, 여기를 글자를 바꾸는 거. 요걸 좀 조심해라고. 자, 됐죠?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나머지 안 봐도 돼요, 이제. 이세 개만 기억하면. 자, 그 다음에 차임 보증금인데, 아까 요거, 차임은 몇개 이상이요? 연체 차임이. 어, 3기 요것만 체크하세요. 주인법은 얼마였죠? 이기 나가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 여기 보면, 어, 뭐라고 되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 임대인의 지위가 점포의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은 따로 양도, 채권 양도 요구권을 갖추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여기 중요해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시 그 지상권 기억날까? 여러분들 지상권 배웠죠? 지상권에서 차임이, 아니죠, 지료가 몇년 연체가 되면, 2년 연체가 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그려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고, 을이 지상권자야. 지상권자. 근데 지상권자인데 얘가 이렇게 1년, 1년, 6개월을 안 냈어요. 치료를. 그리고 주인이 바뀐 거야. 얘로. 병으로. 그리고 얘한테 몇 개월을. 어, 6개월을 안낸 거야. 그럼 양다리 걸쳐서 합산하면 몇 년이에요? 2년. 어, 2년이지. 그럼 얘가 나가라고 할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양수인 앞으로 2년이 연체가 되어야 소멸 청구할 수 있지. 양다리 걸쳐가지고 2년은 안 된다고. 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차임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뭐라 양수인 앞으로 몇 기. 요, 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고. 양수인 앞으로 3기가 연체돼야 되고, 전 상가주인의 1기, 내한테 이익이 그면안 된다고 합산하면 이게 이게 똑같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똑같다고 지상권하고 요거 삼기하고 정말 이해됐죠? 음 요거 승계 안 돼요? 예, 승계된 게 아니라고 자그 다음에 차임증액은 얼마까지만 예, 100분의 5 아까 주임법은 얼마였어요? 어 20분의 1 얘는 배워요 100분의 5 같잖아요 5% 근데 요걸로 그냥 기억을 하세요. 5% 기억하지 말고, 20분의 1, 100분의 5,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자, 임대차 기간.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 정할 때몇 년을 본다? 1년. 1년. 1년. 그러면 상임법의 최단 기간은 몇 년? 1년. 1년. 주임법의 최단은? 2년. 2년. 여기는 1년이죠? 어, 주임법은 2년. 그렇죠? 여는 1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상가 건물을 6개월로 정한 거야 요거 중요해요 그럼 6개월로 정했다는 건 1년이 안 되죠 그럼 1년이 안될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최단기간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그럼 6개월 장사하다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럼 또 왜요? 1년 있다가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월세는 올라가 안 올라가? 어? 월세는 올라갈 수 있다고 계약 약정이 올증액을 하는 거니까 변경될 수는 있어요. 어,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예전에 화장품 가게 했는데 망했다고 폐업 처리한다고 막 비눌도 팔고, 수세미도 팔고, 타월도 팔고, 그러지 않아요? 막이게그죠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엄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몰랐던 거요? 아니,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그거 팔겠어요? 귀수시계? 그죠? <웃음> 이걸. 다른 사람이 바뀐 거라고. 근데 그게 단기 임대차야. 한 3개월, 6개월 하다가 없어지는 거라고. 근데 그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럼 1년 연장해달라고 할수 있어, 없어? 있지. 상임법이니까. 예를 들면. 자, 근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임대는 안 돼요, 이거. 어, 이거 아까 똑같으니까, 주임법하고. 자, 묵시적 갱신. 똑같아요. 묵시적 갱신 옆에다 뭐라고 써요? 어 법정갱신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돼 있나요 임대차 기간 만료 언제부터? 2월 1일까지 아까 주임법은 6월 2월이잖아요 그죠얘 갖고 시험 내면 안돼자 존속기간 몇 년? 1년 후 본다 다만 누구는요? 어,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야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근데 참 이게 이걸 숨 수험생이 모른다고 문제를 내요.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될 때, 자, 존속된 일련을 본다. 했죠? 그리고 여기를 뭘로 바꿀까? 임대인은 언제든지 이렇게 돼요 아니, 수험생을 알로 보는 지문이라고. 근데 또 수험생이 알로가 돼.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안 보인가 봐요. 그리고 그게 기간 나오잖아, 기간. 항상 특별 법에서 주임 상임 기간 나오면 임대인지 임차인지 그거부터 보라고. 그게 바뀌었는지. 임대인은 무조건 2년. 여기는 임대인은 무조건 1년이잖아. 근데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1, 2년 미만을 정할때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임대로 바꿔.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임대인을 바꿔놔버리니까 그걸 틀린다고. 그걸. 제일로 쉽게 보는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나올 때마다 이게 임차인지 임대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라고. 이거 가지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당락을 결정해버린다니까? 한 문제로. 그죠딱한 문제 썼는데 아직 얼마나 조마조마해 한달 동안. 그죠 그럼 안전방에 들리면 어떻게 해? 세 문제 더 맞춰라고. 그럼 하나 실수해도 안전하잖아. 그렇죠? 자, 이제 권리금 와봐. 권리금. 권리금이라는 건 요즘은 요게 잘 나와요. 여러 번좀 읽어두라고. 좀 길게 내가 써놨지만, 거기다가. 권리금은 영업하려는 자가 임대인 임차인에게 뭐예요? 보증금 차임 이외에. 그죠? 뭘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지급받는 금전 등의 대가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업상의 노하우라고 그래요. 영업상의 노하우라고 하거든요. 어, 영업상, 노, 화? 자, 써요. <웃음> 노하우요. 근데 예전에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설을 한 거야. 이게. 그래서 만약에 가장 핵심이 요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잖아. 전속 기간이. 기간 끝나기 6월. 요 끝나기 요 6월 사이. 요, 요 끝처리까지. 임차인이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게 돼 있다고. 근데 만약에 방해를 했어. 방해를 하면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았죠. 그럼 누구에게 이걸 임대인에게 뭐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 손해배상은 시효가 있어. 제척기간, 행사기간이 몇 년이요? 3년이요. 근데 문제는 몇 년부터 3년이냐고.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냐? 이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냐? 대답 못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냐? 이 방해, 아까 방해 방해 종료일로부터 3년이냐? 요걸 물어봤어요 이 3년도 요거 물어보고 요거 물어봤어요 두번두 두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가 이거 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와봐요.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새로 들어올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권리금 계약이라 그래요. 자, 임대인은, 이제 나왔죠? 임대차가 끝나기 몇월부터? 요끝나 6월 전부터, 여기 보이죠? 언제까지? 종료 시까지, 요 끝털이까지. 1개월이 아니야, 이건. 요 6개월, 요 안에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수수, 수수,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요. 방해하면 손해배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기업. 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만약에 누가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해요. 누가요? 임대인이. 여기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보여요? 그 다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로부터 권리금을 임대인이 수수하면 안 된다고 야 내가 받을게 임대인이 받으면 안 된다고 또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권리금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이중으로 부담을 쓴다고 왜 그러냐면 임대인한테도 권리금을 줘야 되고 임차인한테도 권리금을 줘야 된다고. 그럼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오지. 그럼 그 권리금 수수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 두번 넘어간 것 같다, 느낌에. 권리금 맞네? 자, 그 다음에, 임 여기 지금 방해하는 행위에요. 방해하는 행위. 아까 앞에서 여기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에게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요 밑에 있는 건 방해하는 모습이라고.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네 개. 네 개죠? 자, 요네 개는 방의모습이야 이렇게 규정을 둔 거야, 지금. 방해하는 모습이라고. 그럼 요게 해당이 되면 하나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자, 요거 이 됐죠, 요거.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기 임차인 대리인자로부터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지 마라. 그 건물주가 야, 얘한테 권리금 주면 안 돼. 따로 만나 가지고 그럼 돼안 돼. 안 된다. 그럼 권리금 수수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임차인 주,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등 공과금 주변 상가 월세보다 월등히 높이 받아 버리는 거야. 지금 주변 월세가 200인데 새로 들어올 때에 500을 요구하는 거야. 그럼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아, 옆에 건물 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하는 모습이라고. 그다음에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도 없이 임대인이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해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임차인은 새로운 임,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소개시켜줬을 거 아니야. 임대인한테. 그럼 둘이 계약서 써야 되잖아. 써야 되는데 계약서 사인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보증권리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지금 그거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거라. 이런 행위가 방해하는 모습이라고.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응, 있다. 음, 있다. 자 그런데 요건 방해 모습이고 거꾸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대리인 자액을 거부하는 거야. 나이 사람하고 나 계약 못 해. 요 신규 임차인이 월세 같은 거못낼것 같아.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 또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정해놓은 거야. 어 내가 이런 요건 요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요? 이게 지금 니일 번까지 네 개인데 네개 4개? 요걸 한번 물어봤어요. 요걸. 이걸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물어봤어. 이걸. 자, 먼저 보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가 보증금이라 월세 차임을 못낼것 같아. 이해 되죠? 그럼, 아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있죠. 아, 임차인 대련,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야 그러면 거절할 수 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건물주가 돼봐. 그러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기 임차인 대련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 유지를 어려, 어렵게, 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죠? 예를 들면, 뭐할거예요 장사? 그러더니 떡볶이집이요. 그랬더니, 아, 계약서를 쓰려고 가서 봤더니, 막, 진짜 등짝에 용이 날아다녀. 한두 명이 아니어. 두세 명이 막 그래. 그리고 화투자가, 화투, 화투자가 이게 날아다녀. 그럴 수 있죠. 그럼 하우스바가 될수 있다고. 그럼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걸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거절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이요. 1년, 장사가 안 되니까 닭 튀기다가 안 됐나봐. 그래서 1년 6개월간 문 닫아본 거야.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 1년, 2년 딱 채운 거지. 그때 나가면서 권리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때는 안 된다 이거지. 나도 요건 잘 모르겠어. 왜 1년 6개월인지, 1년 5개월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닌데, 1년 6개월 동안 영업 목적, 영업을 안한 거야. 그럼 영업상에 노하우가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안 이거 거절할 수 있다 그러는데, 1년 6개월을 또 눈에 띄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임대인이 자, 선택한 요걸 봐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그랬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그, 그, 뭐죠? 치킨집을 했다고. 근데 임차인이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임대인이 그 조카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 치킨집을. 그럼 임대인 소개시켜 줬죠? 이게 돼요? 그럼 임대인 들어올, 임 임대인 소개한 임차인 들어온 거잖아. 그럼 권리금을 받았어, 얘한테. 임차인이. 천만원. 이게 됐어요? 근데 이, 이얘 말고 다른 그임 신규 임차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찾다가 자기가 인수하겠다는 거야 권리금 3천 주겠대 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임대인이 요 선택한 신규 임차인 권리금은 줬죠 임차인한테 천만 원근데 다른 임차인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얘를 데려온 거야 얘를 얘가 3천 준다고 얘한테 그럼 천만 원보다 3천 낫잖아 그럼 얘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미 자기가 소개한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을 수수했는데,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하고 계약하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이거지.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제 말, 알아듣나요? 그래서 이게 거절 사유인데, 요 거절 사유 네 개를 시험을 낸 거야. 이걸. 그래서 한번눈도장을 찍어라, 이거지, 오고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규 임, 자, 5번요. 오시면, 뭐라고 했냐면, 임대인이 위반했어, 앉아. 요거 방해했다는 거죠? 방해에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이 된 거야.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손해배상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손해배상은, 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이 있어서 그게 얼마까 5천. 예를 들면, 새로 들어오면서, 어, 치킨집? 5천. 그랬다고. 근데, 임대차, 요, 요 5천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있어 그럼 그 당시 바닥 권리금이란게 있어요 거기에 그럼 여기가 3천이었어 그럼 신규 임차인 주려고 했던 권리금이 5천 지금 바닥 권리금이 3천이죠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거어 낮은 것만 동그라미 쳐요 거기를 높은 걸로 바꿔요 그럼 틀려요 높은 건지 낮은 거 조심해야 돼요 어, 그거 하나만 그 다음에 아까 어, 손해배상은 3년이라고 했잖아요. 3년에 시효에 걸린다 그랬어. 그럼 이게 중요해. 언제부터 3년이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잖아요. 그럼 밑에다 뭐라고 써? 우리 시험에.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그러면 x가 돼요. 요걸로 시험에 냈어요. 방해가 종료된 날이 아니라 어, 종료된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요걸 좀 체크해라구요. 자, 기타. 어, 아까 차임이 몇기 이상이요? 3기 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주임법은 2기였고요그 다음에 여기, 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순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따로 요, 요, 아까 양도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요 상가 건물, 원래 주인이 갑이고 여기 의리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몇년 안냈죠? 몇 개를 아, 안냈죠? 차임을 예, 임차인 상가금을 요 임대인에게 어, 일기를 안냈어 월세를 한번.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상가 주인이 병으로. 그럼 얘한테 이기가 연체된 거야 됐죠? 그럼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고 왜? 양수인 앞으로 3기가 연체가 되어야 나가라고 할수 있지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고 자 차임차임 차임 증액은 얼마 100분에요 1년입니다 이거 어, 1년 이내는 다시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정리를 해 놓으면 아마 어, 될것 같아요 어, 이해됐죠 자 아까 써놓은 어, 임차인이 3기 연체를 했어요 그럼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갱신할, 갱신,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어, 임차인이 3기 연체를 했다고, 그럼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갱신 요구권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3기 중대한 과실, 대부분 철거. 만약에, 어, 제 부분이 아니라 일부 철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지. 자, 권리금 보호에서 권리금을 수수하는 걸 방해했을 때는 임대차 종료시로부터 3년 내에, 3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맞는 거죠? 그런 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또 임대차의 최단기간은 1년인데, 그죠 6개월을 약정했을 때 임차인 임대인은 6개월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임차인은 6개월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안 된다.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낸다고. 그래서 상가 건물은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주임법은 판례가 주류가 나와서 좀 약간 깐깐한 질문들이 나오고 그런게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좀 쉬었다 오면 아니 쉬었다 오면 점심 먹고 오면 그 담보가 등기 있죠. 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담보가 등기가. 그래서 짜장면을 댈수 있으면 먹지 마시고 짬뽕을 드세요. 그죠? 짜장면 먹으면 100% 자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다 듣고 갈수 있으면 듣고요. 힘들다. 그러면 가셔서 동영상 보셔도 되지만,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고생들 하셨어요.